안장소스 얼마나 새콤달콤하고 도 불향까지 있으면 큰일 나죠 진짜 닭다리맛 썼나봐요 닭다리도 뼈는 내고 그게 수 없죠 응 어, 다리 부분만 맞아요 여긴 찐맛집이다 진짜 와 일단 먹을까? 어먹자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60분 스타트 맛있어? 왜왜 어? 왜, 왜, 왜? 맛있어? 우와, 발사찬니늦었서 가득한... 먹어봐 장난 아니야? 뭔가 응. 응. 시간은 좀걸리는데 소스가 더맛있새콤달콤 내가? 맛있는데? 아니, 소스에 젖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음 그치. 그치? 그런 거 아니지? 음. 아니, 진짜, 이 씹는 식감 너무 좋지 않아? 최, 고다 응. 소스가 묻어져 있고, 다 적셔져 있는데도 바삭해. 다 필요 없어 그냥 겉바삭촉. 음. 그리고 고추 들어가 있어서, 음. 안느끼안느끼하고쌤먹어 있을 음. 음. 것 같아. 매콤매콤 달콤. 달콤. 청양고추는 아닌 것 같아. 고 진짜 맛있다, 그냥. 아, 근데 고추를 이렇게 많이 올려 먹어도 하나도 안 매워. 딱 적당한 매콤함. 고추도 맛있더라. 와, 아, 근데 진짜 지금까지 먹은 유랭기 중에 원탑이야. 원탑이야. 진심으로. 긴장. 이거 짜사이 올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아, 최고지. 짜사이 안에 콩나물 들어가 있다? 음~~, 음, 음 최고야? 올려먹어봐 뭐? 어? 사좋아니다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잘어울박이다 음음음 대박 음 <웃음> 안 먹었어. <웃음> 뭐야, 벌써 안었어 설탕인데? <웃음> 응, 음, 막, 막, 혀 막, 주어가지고유린기 들어가서... <웃음> 어. 클리어! 벌써? <웃음> 지금 두 번째 유린기 시작했습니다. 야, 아, 닭다리 하나네, 진짜. 아니, 남들을 보면 진짜 그, 삼계탕이 랑한 마리를 먹는 것 <웃음> 같은 느낌이에요. <거 아니에요. 웃음> 그쵸. 음, 향이가 응? 안 가능할 것 같은데? <웃음> 어머 어머 어머, 저거 다 들어가네 이래. 음, 여섯이 맛있어? 두 번째 그릇에도 색깔이 다 있어. 아, 아 탑쌌네요어 먹갱, 어 먹갱 어, 가나? 가나요? 안될것 같은데, 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오, 아 야쏙 들어가네. 아, 뭐 들어가네. 오늘 먹갱 컨셉 좋습니다. 아, 먹갱은 자기 메으로 만난 거죠?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게 이분 왜뚝받지 가나요, 가나용있어야아 되나요, 되나요? 안될거 같은데? 먹기엔. 경호는 나 달리네요.